하이구야 반갑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신규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아 오사카 파티 고니 이스틴 딱 보니까 할로윈 이스틴이다 그죠 할스틴 할스틴이가 나오게 되는데 오 눈이 좀 커졌는데 성형을 좀 했나 아, 일단 머리도 좀 짧게 잘랐고요 아, 네, 일단 이스틴 머리가 너무 치렁치렁 했어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넷마블. 자, 한번 필살기 한번 보도록 하죠. 파크당. 빡하오. 이렇게 때리게 되는군요. 자, 일단, 오사카 바디 고디 이스틴 개성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서비스 발동 가능한 개성이고, PVP에서 사망한 적군 한 명당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7%씩 증가하게 되겠고요. 와우. 그리고 아군 턴에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이 적군을 사망시키면 턴 종료 시 모든 적군의 필살의위지두 칸을 감소시킵니다. 와, 이거는 예, 아테나, 아테나 개성을 어, 물론 인간 종족 한 한정이긴 하지만 아테나 개성을 하나 집어 넣어주면서 거기다가 인간 종족이 어 적군을 킬 따면은 기본능력 지금 막 올라가는 어 인간덱 더 밀어주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노 잠깐만 어떻게 됩니까 라인하르트가 더 날뛰게 되나 근데 서브에 트위고를 빼기에는 좀안 맞아요 네, 트위고 빼버리면 라인하르트 딜이 확 떨어질 텐데 열마가 처음부터 딜이 막세지진 않거든 적군을 따야지 그때부터 기분능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대난투에서 좀 쓰일 것 같기도 하고 대난투에서 대난투에서 아테나 말고 일마를 쓰면 더 탄탄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스킬 한번 볼게요. 캐논 쇼입니다. 단일 제크에게공격이 500% 쇄도 피해를 줍니다. 쇄도요. 예, 쇄도. 와, 근데, 어이막 이거, 모르겠네. 이 쇄도 딜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좀, 좀 달려있지 않을까? 더원형님, 어? 더원형이랑 둘이서 인간댁으로 쇄도 막 퍽퍽. 예, 조금, 그건 아니겠지. 아니겠지만, 네,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거는. <웃음> 세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매지컬 헷 모든 적군 공격이 255피에 필살기 계지 색감 감소 있자 전체, 필각, 전체 필각이 붙어있습니다 아마도 즉각 필각이기 때문에 이성부터 전체 필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딜은 똥딜일 걸로 보입니다 음, 아무래도 서브 영웅인 것 같은데 아, 이 좋은 듯 애매한 듯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어, 연반 라인하르트 덱에 쓰기에는 트위고가 너무 좋단 말이야 와 모르겠네 자 필살기입니다 퀸즈 어뮤즈먼트 다른 제꾼에게 공격이 560% 쇄도 필요해 준다 한 명만 죽이네요 예한 명만 죽이는 쇄도 필살기다 아 필살기가 그렇게 좋은 영웅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브 영웅인데 서브 영웅인데 아와 이거 <웃음> 일단은 이렇게만 보고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예,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써봐야 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뽑아서 명함이라도 따서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인업입니다 마 0.5%고 아, 할로윈 라인업이 되겠죠 할고도 들어있고 600천 장이겠고요 자, 그외 업데이트들 한번 봅시다 이번에 신규 아티팩트가 나오게 되는데 기사단 보스전에서 인간종족 악원영웅이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아티패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인간 종족에 되게 힘을 어고 실... 이러다가 더원 형님 설마 아직 얼티밋 갈 때가 안 됐는데 야 이게 그래요? 뭐 근력 더원 이런 거 하나 내주면 안 됩니까? <웃음> 새로운 더원 안되나? 자 그다음 대난투 랭킹 메뉴가 추가가 되겠고요 대란투 자동 팀 편성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랭킹 유저의 덱 편성을 그대로 갖고 올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자, 희소식이네요. 수련굴 연출 속도가 개선됩니다. 환영의 호박 그거보씩 열리사는 게좀처음에 좀 멋있었는데 그걸 하루 이틀 봐야지 연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연출 속도 좀 빨리 올려야 되는 부분도좀 많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되게 터치가 좀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선멸전 호크 엄마가 찍은 누르는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그런 것들 좋아 보입니다 그런 개선들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다 원작 10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입니다 원작 10주년입니다 10주년 출석 이벤트니까 100개는 줘야지 아, 여러분 축하합니다. 야, 영혼은 꿀맛으로 한번보 맛있게 한번 차리지 밥상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어, 출석만 하면 돼요. 7일 출석에 1 0 0 다이아 받게 됩니다. 야, 다들 받으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어, 스페셜 미션 후반입니다. 5천 다운로드 후반. 일단 미션 모두 달성 시에 할로윈 엘레인 무료로 하나 받을 수 있겠고 여기 제어들 둥둥 떠 있는 것들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번에 할 이스틴 뽑기권 10장까지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해피할로윈 월드퀘스트 열리게 되는데요 자, 퀘스트 한번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하시고 해피할로윈 선물 상자를 받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푸짐한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도 있고요 망치라든지 초각성이라든지 자, 그 다음 빙고 이벤트가 또 옵니다 빙고 맞추고 보상을 오쏠솔합니다싹 한번 해피할로윈 이벤트 보스전이 개최가 되는데요 일 마들이 막 호박쓰고 나타나고 이러는갑네그 마도 좀 두드리 패고요 어, 코스튬도 들어있고 이런 거좀 받아주면서 목걸이도 있고 교환 리스트에 코스튬부터 오 푸짐한 선물 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쫙잘 차려진 밥상 한번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솔가레스 대보상 던전 후반이 열리게 되니까 그것도 여전히 이어나가서 확정 보상을 받자고요. 자, 여러 보상들. 자, 그리고 대난투 승리상자 보상 이벤트. 자, 5천만 기념으로 대난투 승리상자가 이벤트 기간 동안 5천만 다운로드 스페셜 승리상자로 변경되고요. 승리상자 보상 목록이 좋아집니다. 자, 다른 것들은 동일한데 요 부분이 달라졌죠. 이렇게. 어이 부분이 모루라든지온초의 마신 벨모스 조각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요 초각성 코인까지도 나올 수 있는 보다 좋아진 상자로 받게 됩니다 대나토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왜 뜨끔 하는데 대낮주 아주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열심히들 하시고 자 다음 싸움 축제 이벤트 2종이 있는데 축제 점수가 1.5배 증가하게 되겠고요 아요거는정규정의 플래티넘 등급까지로 제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고 싸움 축제 승리 달성 이벤트 요거는 승리 횟수를 달성하고 이런 아주 좋은 보상들을 받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순찰 임무 파견 시에 소탕권 개수 2배 이벤트라든지 또 자잘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다 즐기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한번 뽑기 가보고 택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